넌 불꽃이라고 어? 나는 54다 나는 라면이와 불꽃 같은 밤을 볼... 이 녀석 너 혹시 내 몰래 그거 쓰는 거 아니냐 오케이 얘부터 복사해 가자 라플라스 노력 시작하고 있어 이거, 어, 이거 다 지워야 되나? 컨트롤 A 되나? 어 되네 될걸? 오 어, 됐다 오 어, 라플라스 특이한 기술 가지고 있다 뭐 들고 있는데 v 리즈 드라이 어 진짜? 저게 물타입한테 효과가 굉장하다 아 근데 라프라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스에지 않나? 그렇게까지 많이 박세네 나이다. 음. Uh -huh. 이름이 박세다 이거. 야. 수학자랑 이름이 똑같아. <웃음> 하지만 이 녀석은 정말 이. 응. 음. 너입니다 오케이. 됐다. 야, 야, 엄청 크다. 뭔데? 아플라스 <웃음> 엄청 크다고. 너 은비 꺼내 봐봐. 봐봐. 그 정도. 은비, 은비. 작다. 야, 크다. 야, 은비 꺼내 봐봐. 아, 거절. 어? 은비가 야, 더. 야야야. 은비보다 큰데. <웃음> 은비 봐봐, 은비. 아, 은비 많아는데. 아 근데 은비 키, 그거 길이가 긴것 뿐이다 그냥 아 근데 야 신기한게 아. 있는데 왜.. 얘는 그거 되냐? 응? 다크라인을 그냥 꺼내놓으면 지 알아서 돌아다니던데 뭐지? 봐봐봐봐 봐봐. 이거 꺼내고 나 떠나볼게 얘는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 이래 포지치하고 아, 나도 막 돌아다닌다 애들. 은비만 안 돌아다녀 유일하게 라프라스 돌아다니고. 보자, 다른 애들 좀. 야이 아, 녀석. 어, 개굴린자 돌아다니고. 얘는, 돌아다니나. 으 <웃음> 아니, 뭐 그렇게, 어, 돌아다니는큰애들와 가지고 있어. 엄청 크다. 왜큰게 좋지? 얘 돌아다니나.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네가 좋아하는 색깔로 바꿔줄게. 응? 인성? 야, 나 이거 포켓몬 보여 <웃음> 있다. <좋아해. 웃음> 이게 더 낫나? 얘 이러치야 더 좋나? 야, 포켓몬 보여 있다. 아니, 얘는 쌀다. 너무 커, 근데, 얘가납작하게 <웃음> <웃음> 너무 커서 잘안 된다. 야, 잠깐만. 어, 잠깐만, 개인적으로. 어? 크기 비교 좀 하자. <웃음> 아, 얘는 넓다. 위로는 좀하 잠깐만, 해볼까? 야, 크기 비슷한데? 넓이가 크다, 얘. <웃음> 야, 얼추 <옳지> 비슷한데? 얼추 <웃음> 비슷한데, <웃음> 넓이가 크다, <야>. 나는. <웃음> 그 다음에 또 누구 꺼내보지? 아, 얘도 데리고 왔다. 응? 잘안 쓰지 마. 얘 엄청 크다. <웃음> 얘 엄청 크다. 와, <웃음> 이빨린다. 아, 얘도 안 돌아다녀. 일부 애들 안 돌아다녀. 어, 음... 자식. 으악! <웃음> 어, 엄청 야. 크다. 어, 근데 얘 진짜 크다. 얘 4m짜리로 듣고 왔다. 너는 왜안 돌아다니니? 나얘 타지나? 야, 큰거 타지나? 아니면 타지는 게 있나? 타지는 게 따로 있을걸? 오, 어, 타진다. 아, 어, 타진다. 오, 어, 굉장히 빠른데. 얘. 야, <웃음> 그타지나 잠시만 보자 아타지해아 어, 굉장히 빠르다 <웃음> 대신 얘는 떨어질 때마다 데미지 받는다 얘는 내릴 때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히고스다나는얘 왜이래 커 고우스 왜이래 커지 얘타지나왜 너는 왜안타지냐 여기 녹색 메리프를 혼내주러 가볼까요? 덤벼 <웃음> 은비 37레벨이다 나 <웃음> 누구 하나 혼좀 날래 야 근데 어느 놈이 그거, 파, 그거 팔고 팔 있냐? 응? 어느 놈이 하월용 점점 팔고 있냐 여기서 걔 없어졌을걸? 아, 안돼 내가 불법으로 안 돼. 매수하려고 했는데 아깝네 아깝다 근데 여기 왜 마그마단이 왜 있냐 어? 잠깐만 야 그거 아이가? 혹시? 뭐? 아, 잠깐만 아이고. 네가 찾는 게 혹시 이거니? <웃음> 으아끼웠다 네가 찾는 게 혹시 이거니? 오나 <웃음> 어, 이거 끌고 다닐래 이래 뭐야 <웃음> 어디 있습니까 형 새로운 마을 찾아서 갑시다 오케이 자 그란덤 보고 따라가고 있어요 <웃음> 나 이거 타고 갈래 그냥 으악 으악 안녕 약 너무 큰데? 나 혼자 듀라운 하고 있다 <웃음> 약아 근데 얘 크면 안 좋은 게 있더라 야 라프라스 축소 수술 받기 어때? 전조하는게 어때? 어어 어. 크면 막, 오케이. 마을에서 끼인다, 얘가. 아니, 근데 큰게더 좋, 재밌다, 근데. 그러면 좋다. 좋은 데나 아빠. 좀 전... 줄였다. 전족했나? 응. 야, 근데 큰게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게. 그냥 원래대로 할래. <웃음> 2로 하자, 2. 사이즈 2로 해봐. 2가 좀 줄이는 거야, 이걸? 그거 0 말고 2, 3, 응. 3이가 그러면. 원래. 잠깐만, 아 잘못 꺼냈다. 어 이거다, 이다 이거. 어딱 이대로가 괜찮겠네. 어, 안녕. 이제 사방마을로 가봅시다. 얘는 1위인데 왜 이러냐? 약. 갑시다. 갑시다. <웃음> 그거 타고 가면 면약빠졌다 그... 시공 같더니. 히오스 같더니. 어. 야, 근데 이거 p p 업이나 이런 거 어떻게 쓰는 거야? 잠깐만 pp 업이 말그대로 기술 뭐지 음. pp 한개씩 한개인가? 한 음. pp 적은거는 한개씩 pp 중간거는 두개씩 pp 많은거 세개씩 해가지고 늘려주는거 맞지, 맞지? 최대치 늘려준거니까 포인트 맥스 어. 아닌가? 그리고 어..어..포인트 업 포인트 업이지 이거 pp 업어말발견 바로 발견했네 말발견 안녕 아 어, 잠깐만 나 여기서 산이.. 말 발견한거다? 바로 체육관이다 자잘 있어 나는 이거 탈 얘가 아직 안 날아다닌다 레벨 몇이냐 거기 애들 뭐지 되게 비행탈같이 생겼다 관장 응. 어 관장? <웃음> 이겼다 뭐라고? 야 여기 에어슬릿 배워가지고 엄청 센데 아 얼음이네 얘네 근데 왜 사막이 있니? 사막에 얼음 체육관이 왜 있지? 어 맞다 여기서 활활을봐 찾아볼까? 너 일로 와아 찾아봐봐 꽤 있다 너는 에어슬시이다아 맞다 이거 주민들 한 번씩 배틀 거는 애들 있지 여기 음. 배틀 거는 애들 찾아보자 난 내가 참교육 해줄게 약부어꺼다너안 잡을래 어? 너 일로와 어 와봅시다 안녕 하문선생님오슬랫이다 이겼다 어 저거 뭐야 어 저거 한번 잡아볼까 헬가 야나만 붙자. 레벨 47이다. 이길 줄 모르겠다. 오케이 난 트레이너 만났다. 싸우고 있다. 오케이. 야 헬가한테 유, 드래곤 타입 통하냐? 얘뭔 타입이 기억이 안 나? 헬가 불꽃 악. 불꽃 악이라고? 응. 응. 음비로 사대기 때릴 거다 나. <웃음> 어? 이긴다. 아무튼 키오공 랩딱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었는데 랩이 몇 찍어야 되는데 지금 23입니다 겁나 안올렸네 은비한테 약발라주자 오케이 키오공으로 변경 덤벼 쏘더라 에어슬레시한번 다음에 <웃음> 이긴다 이겼다 어, 이상한 빛 괜찮나? 어 안돼 나 할기 없어 아 할기 있어야 되는데 나 원한 필요 없다 어 잠깐만 너왜 레더의 별을 주니? 교정 깁스 가필요한 사람? 그닥 당근은 필요할 것 같은데 야 음. <웃음> 아 유기 왜 그게 없냐 응? 다 있겔 만한 애들이 없다 야어 여경이 있다 다 있겔자 경찰이랑 다 있겐다 진다 그러면 오뚜꾼? 뭐야 너야얘자해 한다 야. 오 개굴린 자겁났어 뭐야 거부감을 혼내준다 야 그럼 비행 타입 뭘로 잡아야 되지? 전기였나? 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철관 얼 철관 얼음이고 비행은 바위. 응. 어, 어, 바위 얼음, 얼음, 전기. 얼음 전기 그러면 난뭐 들고 가지. 야 충환이 헐어를 봐 발견. 어디서 발견했는데? 어? 그냥 마을 옆에서. 나는 TP를 타겠다. 타라. 이걸 잡을라면 잡아라. 어, 여기 어, 있네. 어, 언제 TP 했냐? 너이 자식 잡았다 <웃음> 어 없어졌다 잡았는데 어 없어졌는데 아 잡았네 음흠. 어 여기 생겼다 얘도 여잔데 야야너 이거 마스터 볼너 가질래 이거 왜 64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 뭐야 <웃음> 너 뭐야 <웃음> 이거 그냥 마구잡이로 던지면 된다 자 아니 이 녀석 주작을 하다니 <웃음> 됐다 소매 넣었다 너도 주작했다 <웃음> 이런 재윤 야 봅시다 활활은 멜레... 이름 뭘로 해야 되냐? 그러게? 나중에 뭐 해야지 뭐. 어이 성격이 성실한데 일단은 친밀도는 255다. 오케이 체육관 도전. 레벨 33 일단 제일 첫 만난 눈꼬마가. 어? 그럼 나 활활을 막 키워야겠네. 아 근데 얘 어. 체력이 82밖에 안 돼. 아니면 다른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건가 그럴지도? 룰주라룰주라를 꺼내네? 은비론 힘들수도 있겠다 응 은비 힘들다 얼음이 좀만 그래서 한비를 데리고 갈까 생각 중이다 빠른 얼음 타입이 되게 많다 아나 나, 활활을 잡아서 얘 키우려고 불꽃 세요 다 조질거다 오케이 일단 너부터 일로 와라 개굴린자가 다 떨어진다, 체육관. 어, 너무 좋아. 야, 나비좀 자력으로 배웠나? 아. 몇 레벨이지? 엄청 늦게 배울걸? 50, 5 0인가 아, 야, 그거 대신 나올 때 배울 거다. 아, 그거 59까지 키워야 되는데. 60쯤에 주겠지, 뭐. 야, 점프, 아니, 체육관이 점프 레벨인데? 어? 버리. 야, 봐야 오, 오 야야, 할머니가 개 쎄다. <웃음> 이놈개 쎄다. 자 불꽃 쐬다 개굴린 자 겁나 쎄다. 아, 오케이. 가자, 가자 불꽃 세다 가자 물의 파동이다. 어 뭐야, 벌써 관장, 벌써 벌써 체육관 관장이야? 나왜 이렇게 빨리 왔지? 그냥 뚝했는데 얘는. 어, 얘 너무 볼까 활하르바. 열심히... 활하르바 조금 키워서 가봐봐. 엄청 쉽는데. 지금 아 근데 얘 초반 레벨이 3 0이었다내 잡았을 때가. 어 그럼 와도 되겠는 아, 잠깐만. 아 잠깐. 포프니가 냉동펀치로 나올렸다. 나쁜 자식. 그러지 마. 아. 1억이가. 포프니. 1억이가. 정말 1억이가. 아 너무해. 다아 1억이가. <웃음> 너무하네 참. 아나활바르바한테 오버히트 배우고 싶다. 오케이 마릴리로참조육이다 또네. 어, 네. 어 불대물자 가뿐히 피해주고. 아 근데 얼음 타입이면 가이가 데리고 가 되잖아 아 어. 가이오가라 다 깨질걸? 야키오스 레벨 2 0있다 키오스 야너 일로와 캐스폼이 자식 어나 깼다 쌀아기눈 주네 별로 안좋다 차라리 눈사태받는게 낫지 않나? 어얘 아, 훨씬 안치. 되지 눈사태가 아발란치 있던데 기술 머신 161번 그니까 아이 녀석 안 준다 아 근데 문제는 상점에 팔아야겠다 은비 영림 배워서 가면 다 잡잖아 문제는 그런가? 어야얘 선인장이다 자해야한다 으아, 꼬마돌이다. 으 가질래, 따꾸리 만들래. 포켓몬 <웃음> 교환이다. 응, 비, 나가라. 으아, 파기광성왜 이리 아파? 야, 근데 에어 슬리쉬도풀 죽게 하는 건가, 원래? 아, 어, 30% 안 눌러. 풀 죽는다. 좋아, 난 체육관을 깼으니까, 딱이말 불러보고 있을게. 그러면 레쿠자는 얼마나 사기인 거야. 어, 여기 활활을 많아도 있는데, 가질래니? 아니? 잠깐만, 여기 체육관 위에 달려있다. 못 잡는다, 갖고 싶어도. 아 괜찮다 참나무 열여섯 푸카모스 말고 딴거 키우게 난 나방 키울래 야 근데 하나 더 키우는 거가? 아 아니다 얘, 얘는 키우지 마라 얘팔레벨이다 음. 아 근데 니네 여기 옮기가 힘들걸 요 위에 있어가지고 얘 체육관 천장에 있다 야 약사탕문수야2 2기에도 헬가나이트 필요 없고 이 근처에 보스 있으면 잡으러 다녀야지 어 그렇네 이 점프맵이네 어 활활화 레벨 31짜리로 데리고 가볼게 아 귀찮아 아 이거 너무 귀찮은데 좋았어 나는 스카이블럭을 하겠다 야.. 뭐라고? 무슨 블럭? <웃음> 하늘 블럭이다 뭐라고? 안녕 할하루바 어디 있어? 그냥 사막 곳곳에 많은데? 아 진짜? 네 싸운다 불꽃 세레다 너는 오케이 난 피라미드를 털어야겠다 얘야 예, 활활을 봐 개쎄다 야. <웃음> 불꽃 세레 다 문대 뿐다 여보세요 어... 야 활활을 봐왜 이리 세냐 문대뿐다응 어. 으악! 디지 1부 직전 이다 루즈야 도대체 무, 뭔 타입이야 저거? 제가 얼음 에스퍼 오케이 그러면 한 비로 때린다 한 비로 때린다 얼음은 악 타입한테 아무것도 못한다 아 얼음이란다 오 채웠다 에스퍼타입이다 됐다 그 다음에 넌개 상한 바람을 맞는다 이겼다 오나 어, 피라미드 찾았다 살고 있을게 거기도 뭐 아이템 나오나 어뭐좀 나오네 오케이 한.. 나는 한 비를 꺼내겠다 막 엄청 좋은건 안나온다 또막 네, 땅주얼 막... 이런거 나오네 땅주얼 화약 뼈다귀 땅주얼 겁나 망 에메랄드 게 심한데 이거는 불꽃세에다 바위주얼 두개아면 기습 이런 건안 배운다 누군데? 고우스 난 그런 건안 배운다 아 고우스는 기습 난얇기술것다야 야, 핥기술 야, 야, <웃음> 기습 거면 기습이 들었어. 야야야나 나, 그것좀 어? 나또 얘가 자폭 써가지고 게임이 안된다 야하아봐 야. 죽어가지고 너할아봐한테 힐좀 줄사람 기다려봐 봐 t 피타서 힐약 밀어넣어줄게 아 아니 죽어서 게임이 안된다 잠깐만 고급상책 다섯개랑 이거, 회공약 네가, 한 그, 개다. 양, 강, 강제로 못 바르나. 아니, 그, 활활 봐주어가지고 대기 중 뜨고 또안 된다. 어제처럼. 아, 진짜? 어. 이거 강제로 끝나게 할수 있거든. 응. 엔드, 배틀, 디지트. 오케이. 잠깐만, 말 바깥에, 라프라스랑 메가 야도라니. 야도라 먹고 올게. 야, 야, 야, 나, 나 강제로 다시 종류좀 해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또또왜 강지 종료 어아 덤벼 야도란 야 강지 종료 한번만 더 해봐 <웃음> 계속 해야된다 나 야도란이랑 좀 싸울게 이제 응. 오케이 됐다 아 다행이다 강제배기 계속 시작해가지고 야! 라프라스 간다 포푸니는 활활을 바로 잡는다 야 도란 너는 마릴리로 끝내주겠다 자, 너한테 불꽃새로 문대줄 거다, 나 얘. 으악! 으악, 마릴리, 아무것도 못한다. 드라크가. 나얘 불꽃새로 문대버릴 거야. 뭐가 이렇게 강해? 어, 뭐야? 얘왜 죽어? 아니겠다. 아니. 뭐야, 나 발렸는데? 아니, 야도란 이 녀석이. 아니다, 야. 얼음 타이 그냥 이긴다, 은비가. 이기나? 어. 난 누르기 안쓸 거다. 예. 나는, 무, 겁나는 놀고 쓸 거다. 오, 나이스. 개굴린 자가 야도란 땄다. 이제. 오케이. 야, 효과가 괜찮겠다면서 반피도 못 깎는데, 이들 야나야도란 나이트 주웠다 어 진짜? 근데 그.. 나도 하나 있거든 근데 아... 어디가 쓸지 모르겠다 쓸 일이 없다 딱... 그러게 야도라는 쓸 일이 없으니까 와 화상 입혔다 나이스입니다 아 근처에서 하산보스 나오면 참좋을텐 은비 39레벨. 많이 올렸네. 응. 뭐? 총알에 땅주을 쓰는 애 없지? 어. 아, 어. 있다. 그란돈 있다. 아, 오케이. 하나 남겨놨다. <웃음> 그거 아름다운 친구. 주레고는 아, 나 이거 물타입인 줄 알았는데, 맨 처음 할 때. 물 얼음이다. 어. 야, 그럼 얘 뭘로 패야 돼? 어, 돌로 찍어야 된다 괜찮다. 은비로 돌로 찍어야겠다 어, 뭐야? 안 죽네 걔 생각보다 단단하다 어, 한비로 개 이상한 바람을 입거든 오케이 잠자기 했다 <웃음> 나다크라이꺼였는데 제가 알아서 자준다 야어 이상한 사탕이다 내가 그거 하나 있긴 한데 줄까 아니 근데 쓸 일이 없다 <웃음> 메가폭타 보스다 덤벼라이 녀석 야 보스가 한방이야 폭탄아이트 쓸데없어 어? 한미 분.. 어? 어 부연변다 돼지의 힘. 돼지의 힘. 겁나는 얼굴 아 근데 그란던 겁나는 얼굴 꽤 쓸만하던데 뭐, 그런가? 어 아니겠다 겁나는 얼굴 넌 꺼져라 난분연스거 꺼다 어. 아 주레곤 또 나왔다 불꽃 기술이 더 좋다 어? 주레곤 재웠다 이겼다 잘했다 이제 속여 때리기로 마구 때면 된다 아 부스터 이거 생각보다 몸 단단하네 자식이 죽어 아니 야이 게임이 무슨 트레이너가 사기친다 약 아니 뭐 먹다 남은 음식은 몇 번이나 먹는 거야 이놈 감피 혼자서 몇명 잡는 거냐 나 지금 됐다 재웠다 그 다음에 속여 때리기로 마구 나쁜 짓을 할 거다 난누리레는 랩작을 할 거다 또뭐 없나? 어 뭐야? 왜 급소 맞아 요 뭐? 아활활을봐 있다. 야 스테슬록 왜 이래 세냐? 야 돌발 봤다. 야 돌발 봤는데 이 피가 6 8라는건좀 심하다 이거. 야. 아니 저좀 저, 너무 심한데? 활활을봐 돌발 봤지. 어. 활활을가봐가 밟으면 피가 반 피가가 나. 어 잠깐만. 어? 어? 뭐야? 야, 레벨 21짜리 가이오가가 레벨 35짜리 이겼다 왜? 너이 자식 뭐야 너왜 이기는 거야? 너 저거 와탁 쳐서 떨구기 졌다. 일단 일단 이거 죽어야 된다 이거. 살기서. 일단 죽죠. 오케이. 아, 제발, 최면아 제발, 자. 야! 앉았다! 너 구경하러 가야지. 앉았다. 나, 나 지금 망했다. 어, 화상 입혔다. 어? 너, 너, 바위로 내려찍을 거다. 돌. <웃음> 물, 물론 레벨 21짜리로 잡고있다 아도 하대라도 치면 잡는거 이이가아저 음. 새끼 조꾸조꾸 남은 음식을 먹다 남은 걸 얼마나 남긴거예요 음식을 <웃음> 돼지의 힘이 있다 오! 특방 떨어졌어 할만한데 이제? 오. <웃음> 너, 이겼는데. 어넌너 어떻게 이긴 거니? 너 어떻게 이긴 거니? 얘는 분연으로 조줘야 된다. 으악! 으악! <웃음> 안 되겠다. 활활을 봐 나가자. 폭풍이 강하구만. 야, 폭풍이 은근 세다, 이거. 그러게. 어, 화상이 피었다. <웃음> 고래 나왔다 얼음 타입 안 먹는 애. 야, 고래다. 얘는 물의 파동. 돌로 내려 찍는 게 나을라나? 물의 파동. 물의 파동이다, 너는. 야, 탁쳐도떨구기 뭐 너무 아프다, 저거. 근데 니가더 센데? 어. 물 파. 탁쳐도떨고기가좀 아파서 그렇다. 맥구리 컴, 컴페니브히어스 맥구리 뭘로 잡지? 물의 파동이다. 아니다, 일단, 야, 약을 바를 거다, 나는. 아, 알았다. 약을? 후지딜. <웃음> 어, 이겼는데? 어, 뭐야? 어, 나, 난... 아, 다섯 번 맞, 와, 고드름치 다섯 번맞 다섯 번 맞아서 그런가? 에바네. 물파다. 약 겁나 세다. 어? 안고로 어? 한국으로... 아이고, 어? 어? 이제 은비다 은비야 에어슬래시 한번만 성공하자 이겼다 드래곤 뭘로하지? 해오리 안되고 싸다구 싸다구 싸다구다 너는 으악 싸다구가 빗나가? 아, 말로는. 싸다구가 왜 빗나가? 고우스 너, 널로 못 이긴다 이걸로 시오스는불가능다 어? 고우스 지나간다 이거 어떻게 해? 고스의 모습이라 해놓고, 취소 누르면 안 되지? 어. 좀 기다리면 돼? 어, 어, 좀 기다리면 된다. 응? 안 바뀌어, 아무것도. 좀 있으면 될걸? 뭐, 취소밖에 없는데? 어? 어차피 취소해도 다시 지나가잖아. 어떡하냐 그래 일단 아이고. 취소해봐봐 지나가 취소되었다 아 죽어서 그렇다 얘가 아 어... 이상한 사탕 하나 매겨야 될것 같다 일단 한비를 맨 위로 보내자 아된다 이상한 사탕 매었다 체류철류1 올라가면 어떡하는데 53이다 제체력 아예 다이 올라간다, 레벨업군. 아, 빨리 재워라, 재워라. 아! 일 같은 짱, 오르지 않는다. 제발, 재워. 아! 아니겠다. 너는 그냥 속여 때리기나 맞아라. 야. 악 으악, 니가 왜 나와? 와, 저 눈보라 맞으면 가겠다. 응. 야, 간다, 저거. 못 이긴다. 아니, 이따, 그냥 이걸로 싸다구나, 때려야겠다. 얘가 성공이거든, 거의. 으악! 으악. 이겼다. 오케이. <웃음> 고스트, 보복? 나는 나 나이트 에 이거 필요가 없다. 너도 어. 싸다구다. 아, 얘가 특수공격 기술을 잘안면 오, 풀 죽었다. 오, 오, 얘 싸다고 성공했다. 풀 죽었다. 응. 싸다구다. 싸움다 너도 싸다구다. 오케이. 한번더 싸다고. 제발 눈 기술 쓰지 마. 오케이. 풀 죽었다. 됐다. 와. <웃음> 이 매출 30%라 다른 30%다, 여기는. 아니, 저 70%가 저 정도. <웃음> 씹어야 돼아 이건 지겠다. 싸다고. 설마 또? 어, 인기였다. 이거 인기였다. <웃음> 뭐야, 이거 왜와 이거 겼다 뭐야 이 메이드? 피미쳤다와어 진화한다. 이거 나안 볼래. 왜? 어 아니 은비가 자꾸 <웃음> 성공해. <성공했어>. 은비가 <웃음> 자꾸 나쁜 짓 한다. 야 아니 싸다고. 어 진화했다. 고우스트, 희위오스로 진화했다. 약. 어? 쉐도우 펀치다. 캘기잘 가. 이름은 괜찮았지만 넌 이제 필요가 없다. 어? 내가 한 카리아스 보스? 어? 가질래? 한번 먹어볼까? <웃음> 약! 뭐야 밖에 원식을 한는 보스. 이거 어? 말도 안 돼. 야 근데 이거는 내가 상대 못할 것 같다 원지그란드 원시그라. 너무 세잖아 어 저거는 내 힘으로 불가능 내가 물타입만 4마인데 물타입으로는 저그운드로못 이긴다 됐다 메꾸리 저 잡으려면 땅이 있어야 된다 일 한비로 다 조지자 그냥 으악 바위 터격때리기다 와, 메갈더 뭔데? 여보세요? 예. 네. 야 근데 다크라이 원래 이랬어? 나겁나센것거 같다.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아니, 자를... 아니, 급소 싫어요. 확교는진동 분명돼요 겁나 응. 응. 응. 강하고 <웃음> 네. 안된다 네. 음, 음기로 싸다고 때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차라리 오. 오, 개굴이 인자 괜찮게 딜 했다 아쿠아제트 아니 이거 이 발이 왜 이래 아파? 어? 야 밥이 왜 이래 아파 이거 밥이니까 아프지 아니 너무 아픈데 야 저거 저거 저, 저의 반피다 저거 애들 돌밟으면 반피다 그냥 이 사기 아닙니까 이거 예 그거는 사기입니다 누주라 어 속여 때리기다 너는 포켓몬 센터 상자에 용의 플레이트랑 불꽃의 플레이트 넣... 나둘다 줘. 으악, 플이근 1회용 아이가. 아 1회용 어? 아이가. 어. 아, 나나나 이거, 괴상한 바람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어 불대문자 빗나갔어 저거 명중률 85인데 뭐 어디 게임에서 명중률 99% 짜리가 빗나가던데 <웃음> 메이플 아닙니까 야 먹다 남은 음식 나도 주웠다 야 그거 사기다 그거 그냥 오케이 먹다 남은 음식 바로 쓴다 광진고글은 좀 약한 템이고 도이 죽었다. 자일다 가이오가 나간다. 그리고 넌물에 파동 맞아라, 맥구리포프이넌 돌로 찍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 아탁 쳐서 떨구니, 저거 왜 이래 아프냐? 탁 쳐서 떨구니까 아프다. 너무 아픈데. 요즘 요좀 사기잖아. 어.. 저거 좀센 기술이 있다 오케이 얘또에어슬리 성공했다 이겼다 야, 실패다 한 카리아스 잡아 왜지? 덤벨인해서메간한 카리아스지 아 근데 야 이거 너무 세다 이거 바위가 너무 아프다 애들 그냥 기분만 피다 아 잠깐만 버튼 잘못 눌렀 어? 어, 얘는 왜안봤냐어 이겼다 좋아 마릴리 너만 믿는다 으악, 좋다 좋아 저 못된 한카리아스를 혼내자 마릴리 나이스 못된 한카리아스를 마릴리가 헌내줬 여기 사기잖아 어? 아니 저놈사긴대 쟤는 안돼 이따 뺨 나잖아 너너 구경 야! 아, 고, 고드름 너무 아프다, 저거. 물의 파동. 메꾸리 내보냈다. 물의 파동. 야, 너, 이, 얘 도대체 스피드가 얼마야? 아, 이제 제가 더, 이제 맥구리가 더 빠를걸? 아이데 내가 성공인데 아 이제 더 빠르다 이거어 아, 오류 떴나 보네 아니 그냥 가요가가 더 빠른 거야 응? 어? 아탁 쳐서 떨고 이 저거 너무 아프다 이제 홀홀을 바꿔내면 반피 나간다 어, 반피 나간다 어쩔 수 없다 얘는 못 꺼낸다 그냥 얘는 못 꺼낸다 얘로 이겨야 된다 운년 좋아이구야 뭐야 너왜 살아남았어 어? 그 다음에 가방 약 고급 상처 약 내가 봤자 또, 또 깎일텐데 어? 어? 아닌데 <웃음> 뭐야 너왜 그러니까 그랬어? 냉동 치 갖고 갈것 같은데 어? 아이거에 진짜... 가네 얘는, 얘는 얘는 얘는 얘는 답이 없다 아직 이상한 빛스도 이상한 짓 해야지 이긴다 으 따라가때리긴다 <웃음> 으악 따라때리긴어 <웃음> 잠깐만 나 잘못 내보냈다 아이 돌로 찍을거다 잘못 내보내서 이거 망했는데, 오, 벌레 제트를 얻었다. 뭐지? 으아. 풍환이 나중에 불카모스한테 있다, 얘가. 응. 벌레제들 껴봐봐. 딜 되게 셀걸. 어, 진짜. 아, 맞다, 맞다. 얘, 불벌레제 유일한. 야, 사실 8세대에서 깨졌다. 또 하나 더 있나? 어 아, 근데 걔는 못생겨서 안 쓴다. 안 아, 봐도 그럴 거 약... 같아. 불카모스보다 약함. 얘는 준전설해도만큼세다아 한비야 이상한 짓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거는 이상한 짓 해서 그런 거아 잠깐만 왔다 나, 나 강제로 이거 나왔다 클릭하다가 잘못 눌러서 어 근데 화상은 입혔다 아니 저거 근데 저 바위 타입 너무 아프다 뭔데, 야, 야, 오르 떴는데, 내 쿠자 아? 얼음 무지 맞고, 그냥, 반피도 안 달았는데. 아, 그, 그냥, 원래 반피도 안 한다는 거야, 무력이 약해가지고. 진짜야, 얼만되라고 무력이. 아니, 근데 얘가 하면 왜 이리 센데. <웃음> 제가 하면 왜 이리 센데, 근데. 그건 제가 해서 그렇다. 어, 이겼는데. 오. 좋아 키오공 이상한 사탕 먹자 어? 맥꿀이 혼란에 빠져서 자해했다 계속 풍 나왔는데 기오공 진화 야니 네 혹시 파도타기 있나? 아니 와아 맥굴이다 이겼다 아마 물고간장이 파도타기 주지 않을까 응야 이겼다 오늘 리레는 진화했더니 좋은 기술 먹었어 오케이 필요 없는 거 없나? 야, 강철부추 신을 사람 응? 나는 운동화가 더 좋아가지고 강철부추가 필요가 없어요 마을에서 나는강철부추 말고 강철 곡괭이야 아니다, 너는 강철 54다 중약약문 야. 야. <웃음> 아, 그 제준이 자꾸 짝사랑하지 말라니까 중문 이제 뭐함면요 나, 여기서. 체육관 닫겠어요? 네. 예, 은비 랩작 해야지. 은비 50레벨 만들어서 영림 배울 거다, 나. 야. 사라기는 필요 없는데. 나는 냉동비미도 좋았다. 너 기술머신 13번 줄 사람. 어? 야, 이제 슬슬 기술머신 원하는 거 하나 꺼내. 나도 마침 그러고 싶었는데. 야, 이, 내야 나, 나 25번 하나만 더, 번개 하나만 줘. 누아, 좋아. 너는 번개, 나는 냉동비밀 좋아. 좀 많이 깼으니까. 자, 번개. 25번 주세요. 저한테. 이 뒤에 있어요. 으악, 자, 그 번개를. 야, 번개를 냉동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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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쓰지 이거 이거 우클릭해서 돼지 갖고 어어야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냥 아직. 아니. 이거를 잠깐만 잡고? 잠깐만 잠깐만 헬가 좀 잡고. 오케이. 헬가 좀... 오케이. 금방. 할게. 잠깐만. 아, 금방... 아 에이, 뭐야. 아니 우클릭이라고. 잘 봐. 잘 봐. 응. 내가 냉동빔으로 시범 보여줄게 개굴린자를거내아 꺼를... 아, 그렇게 해야 되나. 클릭. 우클릭이라고. 아 이거 내보내고 하는 거였 오케이 이제야 되겠다 어 번개를 배웠다 어 뭐야 이거 무제한이네 그, 어안 사라진다 어나 기술 머신 몇개 팔았는데 으악 <웃음> 너 그거 하지마 <웃음> 아 구린 건 팔아도 된다 <웃음> 이게 뭐야 이거 왜왜 <웃음> 왜 이래 울퉁불퉁 헬멧 가지고싶다. 나는 못끼나 이거. 깰수있지. 아 잠깐만. 플레이어는 못끼다야 이건 어땠어 다이아몬드 망치. 아 그게 알루미늄을 납작하게 만든. 만들... 필요없는거 아이가. 와. 어 필요할때마다 기술을 다르게 해야겠다. 내가 원 거북어 물타입이제. 응. 28 레벨짜리 가이오가를 이길 수 있나요 저거? 아 아니요. <웃음> 어, 아니요. 저 레벨 40 넘을 것 같은데. 아, 은비 플러스 20이라 생각하면 돼. 음. 거봉은 레벨이. 와 로스터는 아6 1이가 그럴걸? 와우. 일단 1대 1은 불가능. 음. 어 개굴 린자도 1대1 진다 40레벨 마구스점 마크? 어. 응 피시방 왔다 반갑다 마크 방금. <웃음> 야. <웃음> 마크 진짜 진짜 칠까어 <웃음> 으악 가푸제트다 야악 이겼다 가푸제트는 팔수 없나? 팔아.. 팔고 싶은데 음. 혹시 니네 피스톤 만들리 있나? 어? 넌 뭐야? 알겠다 마, 마, 마크 마크 시작 깐다 에이 어? 응. 아, 안해도 된다 <웃음> 뭐하고 있음 뭐, 포켓몬? 어. 세명에서두명에서 덕구는 뭐하고 있는데? 이거 저거 페어리로 한번 잡아봐봐 나저 잠깐만 개굴 린자 냉동빔을 배우자 덕구 뭐하고 있음? 한카리아스 너를 단지하러 그러니까. 왔다 냉동빔! 찌한방덕거 뭐라고? <웃음> 한방 역시 한카리아스는 개굴린자의 상대가 안되네 아나 팬텀 만들고 싶은데 나 메가 팬텀 만들라고 어? 충하이 응? 켜 앉아 하자 잠깐만 오케이 나야 나 내... 트라크도 핫삼으로 좀 핫삼으로? 가자 지나하자 센터로 온다 어디 지나는데? 난... 야! 꼬마돌 저리가 <웃음> 25레벨. <25래비. 웃음> 나 여기 있는 애들 정, 정리 좀 시키고 갈게, 요놈한 놈만. 아. 어. 됐다. 애, 얘, 뺨, 뺨한대 맞으면 간다. 좋아. 저, 뺨기하데 <웃음>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여기 교환, 교환지 나가거든, 팬텀이. 음. <웃음> 그 팬텀으로 진행시킨 다음에 다시 줄게. <웃음> 오케이 오케이 교환 어, 아 교환 여기있네 가자 고스트의 모습이 어? 스라크의 모습이 나. 어 바뀌는 거 맞는데 왜내 몸이랑 겹쳐서 보이는 거야 나네 아, 머리밖에 안 보인다 안돼 안돼 나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아, 라크는 화... 진화했다 오케이 펜 팬텀 화산 바꾸자 <웃음> 돌려먹기 오케이 근데, 얘 여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옆에 개시끄럽다. 옆에 54가 있나? 어, 생각해보니, 나도 이제 메가 할수있는 메가 핫사. 어, 음. 있나? 아니, 근데, 잠깐만. 나왜 나이... 아, 이렇게 생겼냐? 나구슬 아니, 없다? 너무 홀쭉, 해 봐봐. 응. 너무 홀쭉해 보인다. 오! 어디 봐. 야, 너무 홀쭉해 보인다. 얘도 다리가 부서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웃음> 옆... 갈거뭐 <웃음> 영호를 들고 오면 어지저 <웃음> 불쌍해 <웃음> 나 이거 배틀에 <배터리> 안 쓸래 <웃음> 너무 불쌍하다 이거 <웃음> 야 이거 커스텀 배틀 만들 수 있던데 그거 플레이어 어... 도구 있던데 그걸로 이상한 것좀 하나 만들어도 되나 야 만들어라 고라파도 54레벨 램펄도 54레벨 아냐아냐아냐 <웃음> <야. 웃음> 여기 애, 내가 레벨이 낮아서 낮은 애들밖에 없는 건가? 그렇지 레벨 맞춰서 나온 것 같아, 얘들 아 그래 나 20레벨 때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얘를 키워야겠다 가자, 어, 맥 한카리아스 아니 한카리아스 저 분명 쫓아내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짜식이야. 뭘로 쫓아됐는데 덤벼랑 카리아스. 이게 자꾸 데미지 받는다, 끼어가지고. 하, 아, 너는 참교육이다, 카리아스. 오케이, 잡고. 오, 돌격조끼다. 적격적끼는 라프라스가 끼도록 하자 야중환이 케르디오 있는데? 잡을까 이거? 잡죠 오케이 마스터 볼 어디 있는데? 여기 있네 어아 진짜네 전설인데 잡고 그냥 박스에 박아아야 <웃음> 레벨 50인데 어, 그냥 켜도 되겠다 <웃음> 그냥 마스터 볼 <웃음> 집어던지면 잡히는 거 아니에요? 약, 약 주작 <웃음> <웃음> 마스터 볼 32개 아니야 이거 이걸 쓰진 않았는데. 야너 일로 와. 레 레벨 39 닥트리오다. 리오, 리오, 리오. 너는 빡세잉이다 캐리디오. 덤벼 메가폭탄. 야 같은 땅 타입끼리는 상성이 그. 아니? 그냥 보통이 거 응. 음. 어, 내가 이겼다. 총알이, 어? 나 비행제트 중. 오. 은비가 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음. 네. 으 빨리 얘는 활용정점을 배우기 시켜야 된다. 됐다. 즐거웠다. 애들, 스폰드 는 애들 레벨 좀 올리려고 지금 랩작 중이다. 25레벨. 파워웨이트 필요없어 니네 나랑 구슬치기 한판 할래 덤벼 뭔데 그건 덤벼라 나도 <웃음> 구슬은 많다 일단 처음은 야도란이다 으악! 야! 어, 야도란 구슬이다. 으악! 야 구슬이다 다음 다음 다음 헬가 나이트다 어? 잠깐만 나도 헬가 나이트다 다음 으악! 다음은 음질. 뭐냐 훔쳤다. 으악, 내 다음 곡은 마스터볼이다. 으악. 나도 마스터볼. 하나, 둘, 셋. 으악, 으악. 내 거다. 내가 묻다내 거다.